가짜다 새로운 기도 예,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님을 구체적으로 받기 전에는 기도의 참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실감이 안 났어요. 시험이 뭔지도 모르고 시험이 어떤 통로로 어떻게 나에게 오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직원한 다음에는 하나씩 깨닫고 아 이게 시험이구나 내가 의심이 있을 때 의심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내가 의심이 생겼을 때물 속에 빠져 들어가기도 하고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이 한 일종이고.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그런 말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옆에 계셔서 하나씩 하나씩 지적해주어야 이것이 시험이고. 이것이 의심이며 이것이 불순종이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너희들이 나가서 내 말이 순종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늘에서 번개같이 사단이 추락한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이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다 신앙에는 설명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설명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설명해 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해를 다 하지 못하고 담을 수도 없고요 내가 한 번은 그 사무실에 이훈성 집사 그 애기가 있는데 영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가 어렸을 때보다 정말로 별로예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걔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어렸을 때부터 2살, 3살, 4살, 5살 때부터 이제 엄마인 그 박정희 집사는 간호사니까 출근하고 이은성 집사가 얻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사무실 일도 보고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얘가 아빠의 무릎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밥 먹으려고 그러면 막 울기 시작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여러분 세살두살세살네살 애들이 모를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작심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울면 은 내가 먼저 큰소리 쳐버렸어요 아악만 지켜라 또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요. 울라 그러면 내 눈치를 보는거야. 두 살, 세살때가아 땡깡 놓고, 막 짜증내고, 아빠한테, 아빠는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 그러려면 내가, 예. 뱀눈을 하니까요. 저절로 교육이 되더라고요 아니, 교회 오기 전에 갑자기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뭔가 했더니 우리 아들 요셉 전도사가 뭐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동영상을 보내면 뭘 보내주던가 했더니 골프장에 킹코브라 두 마리가 나타나가지고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몸을 막 비틀면서 막이게해서 사랑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으악 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네.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에도 킹코브라가 있을걸? 응? 네. 골프장에 뱀두 마리한테 서로 막 꽈비기를 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더라고. 그그 그 영상 보고 있을 때 여러분 사모님 깜짝 놀더 놀래게 주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뒤에서 나머님 같은걸로 머리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기절해서 줄투해서 쓰러져요 사모님이 속삭인다 그러면 그렇게 약올리면 딱 좋아요 근데 사모님을 약올릴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 존사밖에 없어요 자그 애가 소리를 내가 지르니까 눈질보그 자리에서 버릇 버릇이 그냥 다들었어요 집에 가서도 밥 먹다가 안 먹고, 그러면, 못 살고 싶다! 그러면 입에다 막 밥을 막퍼 넣는데. <웃음> 그런 집이 여러도 있어요. 여러도 있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오는 이들은 다 그래요. 지금 그런 아이들이 중학생이 돼가지고, 은지, 어, 구보영 입사님의 그 은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온다 그러면 따라온다 그러고, 뭐.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밥을 그냥 입에다 막 때려 넣는데 네. 그럼, 교회도 올라 그러면 목사님 교회 계셔 그러면. 알았어 혼자 교회 갔다 와 얘가 그런대네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탕구하셔서 너희들이 새로운 너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을 너희들은 경험해야 한다. 그 성령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겠지만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은 제자들인데 경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기 전의 사람은 정말로 하늘과 땅차입니다 우리 그런 거다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옛날에는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기도를 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가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같이 합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 내 마음을 이끌고 생각과 마음과 감동과 사인을 하셔서 내 의지를 이끌고 성령께서 성전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철든 사람이 느끼는 깨닫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성령과 자꾸 연결시키세요 연결.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셔 버리고 오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그 내용대로, 이제 어떤, 몰라, 뭐라 그러죠? 우리 시로 표현하면 정치인공항이 생긴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라져버리셨어요. 이제는 그 사라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진짜 제자가 되든지, 진짜 사도가 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아, 떠나고 1 2 0문도만 남았는데 이들이 막아야 된다고 방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님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방은 터지는 소리 언어방이 막 터지고 그러면서 저들이 막 저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구심점이 돼도 상관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해도 다른 제아들이 듣고, 야구보가 소도, 설교를 해도 그러고, 사, 어, 일곱 집사가 설교를 해도 할렐루야 하고. 예.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저 사람, A라는 사람의 설교하면, A라는 사람하고 비슷한 사이클, 비슷한 수준인 사람이 삐지고 B라는 사람이 설교하면 음.. 나를 놔두고 저 사람이 회장했네 저 사람이 설교했네 저 사람 수준이 저렇게 밖에 안돼 저 사람 나보다 못하는데 네. 어떤 사람이 설교를 했을 때그 사람의 치약성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 연약한 부분을 나만 알고 있어 그러나 성령 받으면 야저 사람 아무것도 모른 척 완전히 음, 무식증인가 막 설교를 다 하네 어? 설교를 다해 야 할렐루야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형이 더 역사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예비인도 하는데 전생 예비인도 나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빈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설교를 하고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한 사람이 막 은혜가 돼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집사님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데 집사님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막 재활용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된나 진짜 은혜 받 내가 못한 걸 집사님이 아시네 아우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감동을 하신다니까 기도할 때도 감동을 받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도 주님은 감동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는 자에게는 더 주셔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더 긍정적으로 더 가도록 계속 역사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기도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충격적인 기도의 사건이 일어나고 불 받고 이러니까 이제 저들이 함께 모이면 예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마다 기쁨 속에 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사이클이 항상 최고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후 힘들다. 이놈의 목은 불러도 불러도 시질 났네 이야 희한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도 있지만 아이고 이 고달프다. 이 팔자가 뭐가 사나워서 일어나. <웃음> 그래본 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다가도 절대 그런 생각면안 되지. 주님이 누워버리게 만들면 어떻게 해. 예.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몸이 이 사지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때더 기도하고 상급 사드려야지 상급 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헌신하고 고랑 할머니가 되더라도 죽어도 교회가서 죽자 아! 음, 죽이냐 틀리가다 빠져도 하나님 하나님 안털 집어넣고 하나님 틀리가 빠지면 방언 기도가 더잘 돼요. 틀리 네. 네. 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틀리 기잘 좋은 말 내가 해드릴게요. 권사님, 틀리. 틀리. 틀리 빼시고 방언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방언이 얼마나 자유하고 날개. 날개 여섯 날개 천사가 있는데 날개 한 100개 정도 다를걸또임문를 깔다는데도 빠지나면 다팍 집어넣고 팍 내가 한 번은 이빨 가운데가 벌어져 가지고 우리 딸 이빨 교정하는 데 갔더니 그분이 교회인인데 의사가 어머 목사님도 한 이빨이 부러지셨네 내가 선생님도 부러지셨네요 그랬더니 어? 저도 이거 뭐 끼고 있어요 이거 교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거 하얀 거 투명으로 된거 하셔야 돼요 해준대요 그래서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잘 몰라요 투명이라 전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이거 항상 끼고 밥 먹을 때만 빼놓고 이거 끼고 있으라 플라스틱으로 끼고 있으라그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끼는 거였어. 근데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예비 디 이걸 못 뺐어. 그래서 방언할 때는 무슨 미친 개수 없이 내 배틀집에 예시배배 백지로 마셔야지. 과 출세해버려야 쇼마시마쇼마그욕 비싼 방언이 많아 고 예시 눈을 쑤신다 뭘. 근데 이제, 잘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께서어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절반은 나와가지고 절반게 걸렸는데, 뒤에서 그걸 봤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나도 순간, 멍! 해가지고. 한 번은 제주도 집회를 갔는데, 막, 불 끄고 막, 두 시간, 세 시간씩 막 기도하는데, 불을 나중에 딱 켰어요. 또 어떤 장모님이 의자 앉는데 의자 밑으로 자꾸 기어다니셔. 성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밑으로 막 기어다니셔. 한 10분, 20분 막뭘 찾아서. 아니, 장모님 지금 뭐 하세요? 지금 불 켜고 기도 다 끝났는데. 아니, 잠깐만요. 기도하다가 방어하다가 틀리가 빠졌는데, 틀리가 어디 있는지 없네. 아유, 멋지, 마, 마, 마, 헐님, 목사님 혹시 못 봤어요? <웃음> 잠깐만요, 장모님 어, 저기 있네, 저기 있네. 그랬더니, <웃음> 그 자리에서 탁탁 하다니. 아유, 누가 틀리 끼고 싶어서 끼겠어. 권사님, 우리 최 권사님은, 기도하실 때, 틀리 빼고 하세요? 넣고 하세요? 안 빠진다고요? 그래요. 아무래도 나는, 소열상, 이빨 관리상, 아, 이빨이 아니지. 뭐라고? 내가 이빨을 하면 사모님이 자꾸 뭐라 그래? 동물이나 이빨이라 그러지, 사람은 치아라 그래요. 아무래도 사모님 보다는 내가 이가 빨리 틀리 길것 같아요 저런? <웃음> 산중에 호랑이가 이빨 닦는거 봤어? 응? 이빨 뼈닦고이덮으로 긁어야지 이렇게 성령 이야기 하다가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거야? <웃음> 그리스 입적이 틀리를 잘 찾았대요. 제자들이 성령받고 나니까 완전히 스타일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기도를. 새로운 기도가 만들어졌어요. 와. 불의 힐같이 갈라지고, 성령받으니까 이제 막 기도할 때마다 왕왕거리고, 막 쥐아악! 한국식 기도는 불을 짓는 기도예요 불을 짓는 기도. 할렐루야. 초대교의 특징은 불을 짓는 기도였어요. 한국 스타일의 기도가 불을 짓는 기도가 대파렸어요. 미국 동부에, 뉴욕 이쪽에, 동부 쪽에, 하, 아, 또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아, 오늘도 뉴스에 그거 있잖아요. 시골에, 인천에, 인천이야, 인천. 70대 노 부부가 부부싸움을 수시로 하나 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부인이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할아버지가 순간 욱 하더니 경기를 타고 올라가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부인은 쪽으로 뒤로 후진해가지고 그냥 받아버려서 죽여버렸어요. 60이고 70이고 80대고 지금 사람들이 말이 순간, 순간순간 귀신들이 혈기경영에 욱 하게 만들고 그렇게 죽여. 또밥 먹다가 식당에서 밥 먹다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밥 먹다가. 또 50대가 와가지고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뭘로 쑤시고 그냥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은 중태고 또 도망가 버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옆에 잘 보세요 이렇게 누가, 누가하고 사이가 안 좋구나 그러면 어그제 지난번에 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젊은 부부가 젊은 부부라기보다는 남자야 호주 갔다 와서 그래 사모님이 항상 머리 쪽에 이거 이거 있잖아요. 그러는데 젊은 애가 지나가면서 우리 그때 그, 그 여, 저기 뭐야 회장님들 식사 하고 나서 차 마실 때인가 그때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지나가면서 사모님 머리 뒷통수를탁 치는 거야 젊은 애가. 그 사귀는 여자애도 있는데 그리고 툭치라고 저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뭐주문하러또 나오길래 에이 젊은이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내가 그랬어 이리 와봐요 에, 자네 지금 잘 몰랐는가 본데 지나가면서 내 아내 머리 뒤통수를 툭 치고 지나갔다 그래서 내 아내가 머리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웃으면서 에,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얘기해 준 거네 내가, 아이. 자고 지나가더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야! 이리 와봐! 아. 이 자식! 과. 왜 최고가?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언제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사모님 입장에서는 또 기분이 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머리 툭툭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한테 대갈통이라 그러지 말고 <웃음> 요새 사모님은 내 머리 통이 그렇게 귀엽대 오늘 머리 깎고 왔거든 머리 깎고 와서 내가 쓰러져서 잠깐 의자지그 의자에 누웠다 하 머리 미숙이처럼 또아참 미숙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미숙 성도님 미숙이셨습니까 <웃음> 하여튼. 세상에 정말 못하습니다 귀신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잘못이다 할지라도 잘 뜯어말리고 자, 동부에 미국 동부에 범죄이 하도 높으니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도시에 이렇게 흉악한 강도 범죄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제가,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깐만요. 어느 목사님이 손 두는 거예요. 내가 전에 한국 가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모든 교회가 다 부르짓는 기도를 합디다 근데 우리 미국식의 기도는 속으로 묵상하고 오 주야. 주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이런 묵상기도 해도 안 되니까 좀 되는 기도를 기도 패턴을 한번 바꿔보시다 어떻게 해요? 한국식 기도를 합시다 기야 기야 기야 한국 교회는 가보니까 큰 교회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주야 주세서 해보는 거 팡팡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작은, 교회, 교회도 한번 가보자. 개척교회도 가고, 중앙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어중간한 교회, 막, 한 명, 두명 있는 교회도 가보니까, 전부가 다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도, 쥐하! 쥐하! 통성 기도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하자. 코리안 스타일. 그러면서 막 그들이 막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기도를 매주마다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주에 그 도시의 범죄율이 자꾸 자꾸 차츰 차츰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통계를 내니까 할렐루야 주는 우리 도시의 범죄율을 낮춰주시옵소서 우리 도시의 역사는 교만의 영, 혈기의 영, 다툼의 영, 살인의 영다 쫓아내 주셨어서 음. 그런 기도를 계속했더니 범죄율이 확 낮아지고요. 음. 지금 우리 한국 부르짖는 기도가 수출이 되는 아니고 K-팝처럼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반대로 기도가 서서히 관광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어요 관광 상품으로 그냥 막 찬양은 잘하는데 교회마다 경비와 찬양은 잘하는데 강하게 부르시고 부르시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의 분량이 훨씬 적어져 버리고 짧고 짧은 기도를 하고 길고 긴 부르시는 밤새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잘 못하고 있어요 가참다 힘들 때는 울어야 한다 할렐루야 힘들 때는 막 소리를 질러야 돼요 죄야 아이고 못 참겠습니다 주야 역사해여주시오바랍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렇게 막 부르짖기도 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막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이적과 능력과 이적과 다양한 사건이라니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도 무서우고 성도들도 막놀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 가지 능력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으면 부들부들 떨어요 이죄 때문에 내가 심판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할렐루야 시편 50장 14절에 15절에 4절에1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없게 하려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왜 기도 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강력하게 부르칠 기도하는 사람이 묵상으로 전락해버려요 묵상 기도를 늘어하니까 무슨 수준이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부르셔 기도하면 사탄의 숨은 음모를 다 밝혀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고 뭐 핵폭탄 만들고 별짓을 다해도 남쪽에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니까요 핵폭탄 실험하다가 그쪽에서 터져가지고 지금 핵폭탄 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귀신이 역사한다고 흉흉한 귀신이 들어간다고 역사한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돼 버리고 정신 그거 이제 중국 국경선 있는 데까지 가 가지고요 중국에서도 지금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기도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허짓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리반대입니다 기도하면 가장 빨리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에리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는 그 말씀이 목숨보다 더 귀한 말씀 모든 성경 말씀다 그렇지만 기도와 관련해서 크고 비밀한일 보여 주시옵소서 네. 이 무서운 말이거든요 일을 행하는 여우와 그것을 주어서 성취하는 여우 하나님이 뭔가 꾸미셔 하나님이 궁리하셔 왜 기도하는 모습 보고 어제 하, 막 답답하고 새로운 우리가 상가 그살 들어갈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언제 들어오냐고 은행 제출할 서류가 언제 되냐고 빨리 막체근하고 여기에는 여기대로 체근하고이게막 사면초가 빠졌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36억 34억 이렇게 있어야 되고 34억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4층을 다쓸수 있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3층을 절반 정도 쓰려고 하는 3층도 한, 한 18억 정도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또뭐 해야 돼요 인테리어도 해야 돼그 넓은데 인테리어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주님의 계성도들이요 누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천원, 만원, 십만원, 백만원이라도 동참하지 않는 한 누가 동참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할 테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제가 할수 있는 믿음으로 제가 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그러면 그래 내네 믿음대로 되리라 너도 동참해라 이사람 이사람 동참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연락 오기로 한 누가 뭐 100억을 가져온다 50억 가져온다 사람이 기대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람이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연락도 안와 연락도 그러면 그렇지 새벽에 4시 반 5시쯤 되니까 몇 사람 한 서너 분 정도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이기 강대상에서 우리 더 기도하자.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막 옛날에 기도했던 그 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소원이 있어서 간청이 있어서 이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리고 빠른 음악을 줄이고 부드러운 음악으로 임재와 기름 부음과 가사의 막 눈물이 부다는 그런 찬양으로 바꾸면서 계속 기도더니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막 속이 터지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감사하지만 원없이 조금 울었어요 조금.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면서 일부러 닦지도 않고 휴지통 하나 가슴에다 묻고 그대로 주님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보입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 보이죠 완전히 장사꾼 같아요 어떻게 주님 앞에 구슬프게 보여야지 제비같이 당아새같이 학같이 술피울며또 처녀 시온의 성과가 나는 밤새 밤초경에 일어나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눈을 스스로 쉬지 말지어다 에레이야 얘가 있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막, 막 하면서 그럴더 주님께서 임하시는데 기도만 하면 내 염려 근심, 근심, 근심을 다 가져가세요 그러나 기도 끝나면 또 온갖 잡다한 고민거리가 확 오잖아요 미국에서는 목사님 내년도 집회 왜 빨리 안 잡습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는 언제 옵니까 아시아 목사, 목사님 인도네시아에서는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인도네시아 안 오십니까 또 어디 아프리카 유럽 어디 어디 어디 막 사방팔방으로 아이고 내가 괜히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나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 문제까지 나한테 이 사람 저 사람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물질만 있습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면 오라그러면 비행기사까지 대지면 얼마나 좋아요 무조건 오래 무조건 그럴려면 여러분 오조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또 나한테도 얼마나 자극을 하는데 주님 우리 불세례 10년 넘도록 해서 주님 혹시 님이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는데 전에 5억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8억 셔서 우리가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는 성교를 많이 퍼질러서 주다 보니까 불을 던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빈털 때문에 됐는데 하나님 또 사모님 옆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사모님은 지금 있는 거기 한 300평 되는 그 상가 거기도 많이 안 들어 해요 워낙 그릇이 커서 그 3층 써도 간에 안 찬데 기가 차데 무조건 땅사제돈좀 가져오면서 좀땅좀 좀 사봐 사실 그렇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5시까지 있다가 이제 집에 가자마자 쇼파에 이렇게 앉아서 물한두병 마시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불을 닫고 사모님은 이제 안방으로 가고 나는 쇼파로 가서 비몽사몽 간에 눈이 열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큰 아... 그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산을 사모님하고 나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 둘이 손을 꼭 붙잡고, 이 산을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과정에, 얘기가 생겼어. 얘기가 생겼어. 하얀, 방갈방갈, 방갈, 우는, 깐난아기가 있는데, 중간에서 산속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둘이서 얘기가 생겨서, 얘를 안고, 품에 안고, 막, 같이, 사모님 안아봐. 내가 아는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할렐루야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 어제 막 펑펑 울었거든요 저기 저기 뭐야 티슈가 다 바닥에 났어 오늘도 새로 하나 갖다 놨셨네 8분응선9분응선까지 올라갔어 이제 꼭대기 거의 다달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 잠까만 들고양이 한 마리가 왔는데 들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 올라가는데 방해하는 거야 계속 주변을 자꾸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고 돌고 돌고 멀리 떨어지지 않고 폭이 1m 혹은 30cm 50cm 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놈의 들고양이 마귀가 계속 주변을 돌아요 누구를 노리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사모님과 내품 안에 있는 얘기를 노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온 하늘을 울려요 온 하늘을 울려요 완전히 마귀야 마귀 막이. 그러다가 1m 50cm 30cm 가까이 오갔는데 그 놈이 발톱하고 이빨을 봤는데 그러면 이빨이 독수리 발톱보다 더 날카로워요 상어 이빨 벗어나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한번 물면은 절대 못 빠져나가는 그런 발 어, 그런 이빨이고 발톱 도 보니까 발톱이 다 숨겨 있는 이 발톱이 너무 무 길고 날카로워요 한번 이렇게 휘어 버리면 살이 막다 파져 버리고 근데 이놈이 응답 그 응답을 품 안에 있는 새 생명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노리는 거예요 올 때마다 발로 팡 참만 멀리 떨어져 쫓겨나는데 깨라하면서 가는데 다시 또 올라가면 또나타나또 돌고 그리고 또 발로 차고 계속 영적으로 전쟁하면서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발길질하면서 거의 8분흥선 9분흥선 거의 꼭대기까지 정복을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네 박수로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또 깨닫는 거예요. 휴 팍! 눈을 떴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로 영적 전쟁 벌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예. 자 유례없는 불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송례불받고 6시까지 여러분 기도를 풀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안과 가요 왼쪽 눈 막막 떨어졌지 오른쪽 눈도떨어지지 언제 장님이 될지 몰라요 제가 임시로 레이저로 그냥 지져나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그러지 철력에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비행기 타지 말라고 그러지 외국까지 말라 그러지 외국 무조건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쉬어서 계단 오락내리락 타지 말라고 그래.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그래. 압력 때문에 눈이 굉장히 무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안경도 안맞 만다 벗었다가 어떨 때는 안경 써야 잘 보이고 어떨 때는 벗은 게또 보이고 계속 이러면서 저도 눈에 대한 건강 체크를 받는데 오늘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야 이 눈이 조금 선명하게 보이고 잠을 안 자면 막 안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개가 두 줄로 있을 때도 있고 또 시커먼 점이 막 따라다니기도 하고요 어찌 됐든 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리라도 지르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능력과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성전에 예, 가서 예배 드리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도 패턴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불세를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부르짖는 기도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강구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